반면에 김정민과 황미민은 사랑의 맛과 관계를 맺고 공포에 돌입했다. 김정민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고 황미나에게 선물을 준. 비했다. 황미나 씨는 김정민에게 동생에 대해 잊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잠시 추억을 난 동생과 함께하고 싶다. 김정민의 선물이 황미나에게 손을 대게 만들었다. 황민아의 첫눈은 김정민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김정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민아는 종민 없다. 각 현장이 남자답고 똑똑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어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김정민은 며칠 후 황미나와 데이트하고 싶어한다. 김정민은 영화 대원 맛보기 사랑에게 식당을 빌렸다. 메라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식당에서 김정민은 황미나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이노. 레는 김정민의 추억이다. 김정민은 오래전부터 황미나를 식당으로 불러 모으고 황미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김정민은 황미나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김정민의 얼굴에 싹 트는 사랑. 황미나의 얼굴은 김정민이 미나를 정말 좋아한다고들. 어을때 웃음을 터뜨렸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개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정민 황미나 커플은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낫다.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고 해 웃음을 자라냈다. 또한 백일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 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미나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드라마 맙사랑 종민 또는 커플은 다시지만 친구 앞에서 서로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종민 은 황미나를 멤버들에게 소개했다. 20년 후 교대 시 대. 스타데일리 뉴스 등호 김재니 기자 연애에 맞게 김종민 황미나가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애정을 표현했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에게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을 받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 신뢰감 있는 것 중요하다. 며 황미나를 염두해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정민은 황미나의 소원을 밝혔다. 소녀는 여행하는 것. 을 좋아한다. 김정민은 편집장을 찾았다. 직원들이 무엇을 찾을지 물어보면 김정민은 나는요. 성들과 함께 여행할 때 착용할 물건을 찾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이 나온다. 한편 김종민은 황미나의 사진을 직원에게 주었고 크기를 요청했다. 연인 의 마지막 상은 가고 싶어. 그것은 결혼이야. 김진민 김정민은 나는 솔직히 결혼한다며 나는 지금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한번 태어났다면 해보고 싶다. 김정민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없다. 고 말했다. 황민아는 김정민에 대한 애인에게 많은 칭찬을 하고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회 출연 중인 김종 민황민아가 첫 커플 화보를 공개했다. 김정민 대쉬 황민아의 커플 이미지가 유명 브랜드로 발매 됐다. 이 사진은 파리의 로자 케이, 로저 케이, 느낀 의고급 핸드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황민나는 검은 목폴라 니트와 미니 원피스를 겹쳐 입었을 때 클래식한 트위드 디자인과 체인 스트랩 디테일이 돋 보이는 크로스백을 곁들였다. 올리브 컬러의 롱 미트 원피스와 골드 컬러 셔츠의 는장은 크기의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줬다. 스트라이프 무늬의 민소매 원피스에는 유리알 같은 표면. 이 인상적인 검은 미니 핸드백으로 시크한 멋을 더했다. 연애의 막에서 종미나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김종민. 대시의 환미나는 이번 화보 촬영에서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뿜낸 다는 후문이다. 어색함 없이 다채로운 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김정민 대시 황미나 부부는 연애 관계를 맺고 로맨틱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사랑은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 김정민은 황미나를 놀이공원으로 데려왔다. 우리는 사전에 여행 준비를 한빔 프로젝터로 영화,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영화 중간에 김정민 자신이 준비한 비디오 편지에서 황, 미나의 눈물이 나에게 들려왔다.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것 같아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좀더 만나고 싶다. 내가 절기를 만날까요 황미야 황미 대시 나는 나는 동의한다고 대답하면서 낭만적 인분의 길을 조성했다. 김정민 대시 황미나 부부의 사랑의 시간은 1년 더 연. 장됐다두 사람의 미래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김정민 황미나의 사랑도 방송되었지만 여기에서 변했지. 만 김정민의 피곤함을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는 러브 쇼이다 변화시키고 싶다. 그는 황민아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민, 황민아 부부의 진정한 사랑이 빨리 퍼져나다 고 팬들은 드라마 사랑의 맛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느끼게 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김정민, 황민아는 사랑의 맛을 느낄 때두 계층 사이에서 너무 현대적인 사랑이라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선. 업적 사랑을 강조한다. 드라마 사랑의 맛을 끝내는 것 사랑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